사촌장에 <웃음> 아, 부딪혔어. 시작. 미치가 또 왔지. 미치가 또 왔지. 다 아, 보이나요? 예. 윤가 있다. 여러분, 저희가 들어오요미안 저희가 오늘 <웃음> 왜켰는지 아시죠? 왜 다들 아시는 거야. 자이 서프라이즈로 켰는데 많이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 t 요 d a y I'm surprised you're coming today. I'm going to celebrate. i I 녕하세요 you. And I love you. o r a t h a n k Hi. o n v e y o u i o v e y o o o o n r h n y o Hi, Hi, everyone. Hi. Hello. 말씀해주세요 네영 예뻐요 네, 거의 어 거의, 거의 다 했어요 빨리 빨리 빨리 컴온 컴온 컴온 컴온 컴온 컴온 되게 예뻐요 음, 어. 저거, 저거. 됐다 됐다, 됐다.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셋 a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와네 여러분 저희 지금 엠넷에서 1위 했지요 음. 저희 팬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너무 감사하다고 또 따로 이렇게 좀더 네. 길게 말씀을 나 말을 나누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브이 라이브를 켰습니다. 예. 고 왔지. 기다리셨죠? 어, 저희 사주찬데 이렇게 또 1일을 별하게 해 주셨네요. 팬분들이 또저희가막주잖아요 그래도 저희 내일, 내일 모레, 일요일까지 남았으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맞아요 우리 끝까지 함께해요 음. 끝까지 함께해요 음. 사실 막방을 이렇게 1위로 같이 할수 있어서 너무너무 뜻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게 정말 다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만큼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기 때문에 연습실로 <웃음> 향하는 중입니다 맞아요, 마지막 주인만큼 <웃음> 네. 더 저희가 더 예쁘고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항상 저희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팬분들이 오늘 저희에게 상을 줘서 저희가 엠카 상이 손이 흔들리는 걸 알았어요. 맞아. <웃음>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트로피가 손이 움직이더라고요 인형처럼. 네. 처음 알았어요. 안 주셨으면 몰, 몰랐을 음. 거예요. 맞아요. 저희 음. 정말. 첫 주차 부터 마지막 주 4주차 까지 정말 저희 행복하고 뜻깊을 수 있도록 함께 옆에서 응원해주신 팬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드려요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저희가 <웃음> 선물을 드릴게요 저희가 선물이에요 와요? 맞아와 네. 네. 와, 그럼 원샷으로 잡아드려야겠다 자예이 빨리 선물이에요. 선물 드려 언니 저희 국가몰이가 선물이랍니다 아, 아 귀엽다 귀여워. 방금 귀여웠어 자 다음 류진 선물 저요? <웃음> 왜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순서대로 <웃음> 혼자 선물하세요 <웃음> 네, 저는 안경 쓴제 모습이 선물이에요 아 그러네 류진이 네. 안경 쓴거 처음 보시겠다 이번에는요? 어, 저는요? 키면 저번에 블루키면. 더 키, 킹이나? 아 어, 어, 킹니까 얼 오늘은. 어, 아 저는요? 더 살아요 나는. <웃음> 저는 제 유나 자체 존재 자체가 선물이 존재 자체가, 존재 자체가, 존재 자체가 존재. 선물이에요, <목소리>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거 아시죠? 어 이렇게 가까이? <목소리> 어머 미안해요. <웃음> <웃음> 카메라 여기 있는 거 몰랐어. <웃음> 언니 빨리 선물 <목소리> <목소리> 우리 리아 언니. 우리야. 아야 선물은 저희 이집 멤버 다섯 명이 선물이죠. 아, 아, 아 지금 원샷 잡히고 있는데. 김이, 김이, 김이, 김이 박세. 뭐 했는데 너네? 예지 언니는 애교로 국가 아, 예, 세레머니 세리머리 했어요. 언니는 뭐할 거예요? 저는 안경 세레머니 했고 유나는 네, 네, 애교어 세레머니를 했어요. 맞아 나네. 는 꽃받침으로 선물 드렸어 저는 포니테일이. <웃음> 아 아. 난리. 너무 나이스. 아, 진짜. 나 지금 다, <웃음> 다섯 번 맞았어. <웃음> 아, 아 지수 언니 제가 선물을 드리려는 마음에 무대, 너무 과도한 준비, <웃음> 무대 준비할 때마다 이렇게, 이렇게 좌우를 둘러볼 때마다 지수 언니 저긴머리결에제 눈이 아, 많아 아, 아니요 안돼 안돼 지수 머리 좀 자르라고 미안해. 해주세요 팬 여러분 다음에 단발로 돌아올게요 <웃음> <웃음> 아니면 <이면> 나처럼 굽어 <웃음> 조카 머리아 귀여워라 아 차량 언니는? 저요? 저는 어, 안녕, 아 안녕 세요 <웃음> <웃음> 아, <웃음> 와, 아, 아 여러분 계약도 우리 다 했잖아요. 어, 네. 학교, 학교 어때, 하자, 어떠셨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개강하고 계약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막네 꿈꾸던 학교, 학교 생활 어떤 거 같아요? 사실 저는 완전 신세계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교실 들어가니까 제가 중학교 때 있었던 그 교실을 다시 한번 보는 느낌이었어요 <웃음> 다를 거 없습니다 네. 학생님뭐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똑같죠 근데 오, 성이 앞으로 오, 성이 성이. 성이. 3년 더 성이. 다니셔야죠 나도 모르게 오 해놓고 나도 모르겠어 <웃음> 저희 반 애들이 요다 너무 착한 거 같아요 좋겠다. 저 사실 엄청 걱정했잖아요 친구들 잘 사귈 수 있을지 그렇죠. 네. 근데 저 이미 조금 약간 <웃음> 킹카 아니, 킹이 아니, 킹카 아니, 아, 아, 진짜. 갑자기 브이 <웃음> 라이브 하고 있었는데 저희 세 명이서 브이 라이브 했었잖아요. 보셨나요? <웃음> 보셨겠죠. 갑자기 그러니까? 유나가자 할림의 퀸카들. 저는 아니, 엄청 음, 화제가, 화제가 됐더라고. 핑막 이랬는데 어, 나한미 미신 순간 너무너무 엄데 엄청 그래가지고. 화제가 됐더라고요 자고 일어나 보니까 <웃음> 저는 알림이 떠서 이제 바로 챙겨봤죠. 근데 이제 <웃음> 보다가 이제 퀸카드에대 저도 모르게. 겠 <웃음> 저도 모르게 <웃음> 입을 막아려 결혼 길 수가 없어. 맞아요. 유나의 저 상큼한. 함 그게 유나 매력이죠. 난쳐 아, 흘러. 만져, 만져. 아니에요. <웃음> <웃음> 과일. <웃음> <웃음> 과일 먹고 싶죠 여러분. 네. 저희 네. 오늘 <웃음> 대기실에서 <웃음> 진짜 과일 많이 먹었어요. 안 자요. 또 먹고 싶어. 또 먹고 싶어 상큼한 너무 <웃음> 맛있었어. 청포도 먹고 싶다. 저희가 과일을 정말 좋아해요. 딸기 댓글 막도 받고 있다. 한번 봐볼게요. 거. 여러분 네. 보고 계세요? 어, 어 너무 빨라요. <S> 읽어주세요. 있지 친구들 저녁은 먹었나요? 네! <목소리> 점심, 점심 겸 약간 저녁 약간의... 먹었어요. 점심 겸 저녁으로 <목소리> 과일이랑 여자랑 이제 리허설을 하느라. <목소리> 맞아요. 시간이 애매해서, 근데 저희는, 어, 여러분들께 상을 받고, 배가 너무 부르기 때문에. 방금 배고프다 했는데. <목소리> <목소리> 거짓말쟁이. <목소리> 네, 저희 연습실 가서 맛있는 거 먹을 거예요. 맛있는 <목소리> 거 먹고. <목소리> 밤 연습실 복도에서 맛있는거 먹고 아티스트, 라운드에 아티스트 라운드에서 맛있는거 먹고 그리고 힘내서 달라달라 달라 연습하고 또 내일을 준비해야죠 그리고 그래서. 언니 약속해요 늘 팬분들에게 솔직하겠다고 약속, 약속 갑자기요? 잘한다, 약속. 약속. 결론은 <웃음> 밥배와 사랑배 <웃음> 따로 있는거 그래 <웃음> 밥배와 사랑배는 그래, 따로, 따로 있는거야 디저트배 네 그렇죠. 디저트배 그렇죠. 따로 있듯이 밥배와 사랑배는 따로 있다니까 그럼요. 그럼요 또 다른거 없어? 또 다른 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랩어랩한 어, 어, 소절 해달라. <웃음> 랩한 소절. 채령이가 <웃음> 그렇게 랩을 잘해. 아 너무 잘해요 채령이가. 아, 잠깐이가 이거는... 랩을 이렇게 한 소절 보여주겠다니. 아, 잠시만요. 이거 자기 이렇게... 파트 해주세요. 자기, 어, 자기 그 파트 쉬어. 해주세요. 하고. 아 잠깐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웃음> 세레이가 읽었잖아요, 댓글. 맞아, 언니 파트 해. <웃음> 여러분다 원하고 있을 거야. 초콜릿 좋아? 좋아? 네, 저 초콜릿 진짜 아, 좋아. 아, 이렇게 막이걸려버리기 아, 아, 저거는 어때? 팬분의 성의를 무시한 거야. 팬분이 진짜 한 글자 한 근데 글자. 저희가 팬분들이 이렇게 오피셜한 래퍼, 류진니의 랩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공식적으로. 그럼요. 좀멋있게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맞아요. 차 안에서 말고 정말 마이크게이가 아 나중에 보여드리는 거니까 잘보여드게 이렇게, 이 아예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으니까요기다려주이요이제 각자 그런 음. 채널을 또한번 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예지 윙크해주세요. 하나, <웃음> 둘, 셋. 저 윙크를 못해요. <웃음> 저 윙크가 동시에 두 개밖에 어, 안 돼요. 어, 어, 어, <웃음> <죄송합니다>. 아, 지수. <웃음> 아, 아, 제가 댓글을 <웃음> 읽기 위해서 <웃음> 희생을 하네요. <웃음> <한 웃음> 이번 <웃음> 주 막방이라 아유, 너무 아쉬워. 저희도요. 어마어마해요. 어떻게 이렇게 사주가 이렇게 빨리 가는지. 힘든 줄 모르고 순간 삭제. 너무 야, 좀, 정말 재밌어요. 정말 의미 있고 뜻 깊은 사진이었어요. 맞아 맞아. 맞아. 아, 저희 맞아. 첫 데뷔였잖아요. 그런데 진짜 저 데뷔 때부터 진짜 많은 팬분들 본거 보게 된거 같아서 진짜 너무 너무 좋았어요. 그냥 솔직히 정말 저희 데뷔하기 전에는 정말 상상도 못했을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려요. 감사. 저은 맛있는 저녁 드셨나요? 우리 맨날 밥 얘기밖에 안 하니까. <웃음> <맞아>. <웃음> 아, 죄송해요. 네. 아, 항상 저 배고플 때 v i 패스 그런 거? 저녁 시간에서. 저도 아, 부를 네, 수도 있어. 다들 밥 먹고 힘내셔야죠. 8시 50분이 밥 시간인가? <웃음> 저희 응원하시느라 <웃음> 또 에너지 를 소모해 주셨을 텐데. 네, 진짜 그렇게 큰 응원 주리는 에너지가 또될 수밖에 없어요. 음. 다른 여러 팬분들도 계셨는데 진짜 저희 팬분들이 우리 진짜 엄청 컸어요. 짱짱. 멋있어요. 다들 지친 거 아니죠? 아니죠 다들. 아 여러분 요즘 요즘 오, 미세먼지 있어요. 심한데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 맞아. 계시죠? 진짜 네. 조심해 하세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한 번씩 또 고기 기름으로 싹 싸... <웃음> 맨날 고기 얘기해 우리. 고기는 한 번씩이 고기, 한 일주일에 한, 일주일 한 번씩. 싶어, 고기. 고기는 드셔야죠 여러분. 자, 아쉽게. 우리도 고기 먹자. 저희 앞으로 막방 준비 열심히 또 이제 연습실 가서 하고. 이번 주딱 멋있게 보여드리고 유중애 미를 싹 거두겠습니다. 잘. 우리 3일이나 남았으니까 그때 또 봐요 우리. 저희 응. 3일 동안 이렇게 부을 거예요 너무 아쉬워하지 말아요 맞아요 저희 계속해서 다른 시작이에요. 걸로 찾아뵐 거니까요 이제 시작이니까요또 다른 모습도 보여줄리요 손아트를 해달라는 예측 그럼 손아트 딱면서 끝낼까요 우리? 그럴까요? 다, 같이 다, 같이 다 누구 아프시다 하셨어? 아프지 마세요 아프지 마세요, 아프지 마세요. 그럼 손아트로 건강하세요. 아프지 말라고 손아트 해드리고 끝나겠습니다 하나 둘셋 네. 지 말아요. <목소리> 여러분, 말아요. 잘 자요. 잘 자요. <웃음> 잘 자요. <웃음> 오늘 남은 하루 화이팅! 파이팅!